안녕하세요 신나는 스킨케어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영상의 제목처럼 매일같이 선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이 꼭한 번쯤은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선크림은 매일같이 바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크림을 바르지 말라고?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끝까지 제 말을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선크림 성분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꼭 발라야 되는가 아니면 꼭 바르지 않아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요 건강한 피부 정상적인 피부라면 매일같이 선크림을 바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피부가 정상적이라면 매일같이 선크림을 바른다고 트러블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선크림을 지운다고 이중세안을 하셔도 당장에는 피부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드름이 많이 난 예민 피부 피부장벽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선크림을 바를지 말지 상대적으로 어떤 게더 좋을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종종 예민한 피부는 선크림 대신에 모자나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을 말을 하는데요. 물론 예민 피부라도 야외활동하는 시간이 많고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된다면 당연히 선크림을 바르셔야 합니다. 대신에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 이렇게 1시간 이내로 자외선을 받는 경우에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트러블이나 예민 피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즉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크림은 이로운 효과도 있지만 분명히 피부에 부담도 줍니다 이 부담은 예민한 피부, 피부장벽이 약한 분들한테 더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예민 피부이신 분들이 매일같이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피부이신 분들도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보다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면 굳이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실내에 있는 전등에서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꼭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부장벽은 그 정도의 미미한 자에서는 방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안 바르고 야외에서 잠깐 또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또는 저녁에 팩을 한다던가 보습을 충분히 해준다던가 피부 진정을 시켜준다면 피부가 탄다던가 아니면 멜라닌 색소가 올라와서 색소침착이 된다던가 하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관리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자외선의 나쁜 점만을 강조하면서 꼭 선크림을 사야 한다고 강요를 하고 안 바르면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선크림을 안 바르고 야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 그때 큰일이 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내에만 있고 야외에서 있는 시간이 1시간 이내인데도 무조건 선크림을 사야 하고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건 이것 또한 그런 화장품 회사의 자본주의 마케팅이 아닐까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10년에서 20년 전만 해도 자외선 차단 지수는 10에서 20짜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에 이용이 되고 나서부터는 점점 지수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지수가 높으면 차단력은 아주 약간만 좋아집니다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자본주의 마케팅에서 또 하나 숨기는 게 있는데요 선크림은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부에 자극감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10에서 50 지수는 고작 8%의 차이만 나고 있습니다 20과 50은 불과 3% 차이네요 사진처럼 자외선 지수가 높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력이 앞에 수치만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외에서 오랜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차단 지수가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퇴근 그리고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은 굳이 높은 차단 지수의 선크림을 골라서 피부에 더큰 부담을 줄 필요가 없죠 실내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던가 아니면 잠깐 외출할 때 사용하기에 적절한 선크림 지수는요 무기자차 선크림의 SPF 20에서 25짜리 그리고 PA++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선크림 바르거나 고르실 때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뷰티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